우리의 을 여행하시고 돌아온 김성현 작가님을 만나뵙도록 하는 디토크입니다. 큰 박수로 김성현 작가님을 만나뵙도록 하겠니다 수만에 탈 때까지 엄청 긴장이 돼요 제 지금 심장 소리 들으시 나요 네. 두근두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떨리는 제 마음을 여러분이 좀 하시던 요 용기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좀도와주실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붙접 들어주시면 이제 여러분 간단한 게임을 좀몇 가지 하고 그리고 분위기 확인해진 상태에서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탔았을 때한 번쯤 해보셨죠? 스티어디스 분위기랑 가위바이보 하는 게 저랑 발발바 하실 건데, 어, 비긴 분이랑 지신 분은 손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기신 분만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남으면 한번 선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얼른 손 번쩍 드시고, 자, 어, 그냥 제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김성현을 이겨라. 하겠습니다 시작. 김성현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자, 묵. 묵만 남가지요 어, 몇분안 남았네요. 자, 일단 세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어, 한번 더 해요? 이런 멘트 너무 좋아요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분들은 야식도 내리시고, <웃음> 받으신 분들은. 자, 못 받으신 분들은 자못 받으신 분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현내리겨라 가위바위보. 오! 빠빠뭐빠빠몇 분이지? 한번 손들어 보고 계세요. 3분 들고, 3분 들고, 5분? 한번더 하다가 그냥 다 드릴까요? 다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제가 오늘 국토크 하기 위해서 한국 안에서 어디에서 온게 아니고 멀리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이런 때 필리핀에서 살다가 대표님이 저한테 책은 내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책출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나와서 국토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무려 다섯 개 나라를 찍어가지고 여섯 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지난 3일 전에 도착했고요. 을 지금 준비한 선물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한 나라인 대만에서 가져온 건데, 뭔지 아세요? 파인애플 네, 쿠키 통리식으로 들어가니다 대만에 대해서 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특별히 대만에서 어떤 과일이 맛있는가 하면 망고가 맛있습니다. 제 지인이 그 대만에 살아서 이번에 제가 만나고 갔는데 그분이 제가 딱 만나자마자 약간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야 필리핀 망고 내가 먹어봤는데 맛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냐고 필리핀 망고 최상급이라고 이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네 대만 망고가 사이즈도 엄청 크고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대만 가는 여행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로 뭘꼽는가 하면 망고 명수를꼽죠 그리고 망고만큼 많이 나는 게 뭔가 하면 파인애플인데 이 파인애플을 대만에서 한해 아마 엄청나게 풍년이었나 봐요. 그래 파인애플 농장에서 파인애플 쏟아져 나왔는데 다 소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써버리게 생겼으니까 막 울려 저장 먹기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 제빵 농장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파인애플이 만큼 나왔는데 이거 빵이라도 좀 넣어서 맛있게 활용을 해줘 해서 파인애플들을 밀어놓고 이렇게 탄생한 전통과자 대만 전통과자가 성리수있 여기 지금 제가 작은 걸 드렸는데 여기 몇개 드렸을까요? 두개 드렸어요. 네. 커플로 오신 분들은 두 분이 딱 나눠주시면 될것 같은데 혼자 오신 분이여나 혼자 두개 갖고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빨리 축하해 주세요. 어, 선생님 갈위바위 잘하시네요. 축하드려요. 대신 저랑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하기를 좋아하는데요. 20대 중반에 가방을 내려놓고 학교에서 쌓는 지식보다 여행을 통해 쌓는 지혜를 사랑하는 남자 김성현입니다 어, 20대 때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얼굴이 지금 20대는 아닌 것같죠 네. 몇 살쯤 되어보이세요? 34. 아, 34? 선물을 드려야 되나? 맞지 않았는데 깎아주시고 기분이 좋아요. 좀더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 제가 지금 여행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죠. 근데 일단은 저의 여행을 24살 때 이야기부터 아마 좀 풀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24살 저는 이제 군대도 마쳤고 대학교 3학년을 맞춰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대학생들은 좀 로맨틱해지죠. 그래서 캠퍼스 안에는 카메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단풍을 배경으로 캠퍼스 사진들 많이 찍거든요. 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제 눈에는 단풍이 안 보이고 떨어지는 낙엽이 보이 거예요 혼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3학년 거의 다 마쳤으니까 이제 1년만 더 공부하고 나면 내가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제 전공이 그때 와서 돌아보니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제 전공은 대의에 쌓아 놓을 거지만, 비밀이지만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강의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조용한 성격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A형 외동아들이었다요모지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건 기적이고요. 그 당시에는 앞에만 나서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가 영소음소리처럼 매, 막 떨리는 겁니다. 너무 떨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리는 거 아세요? 목소리가 막 떨리는데, 제가 막올것 같은 거고, 그렇게 앞에서 연사가 떨면, 청중들도다 떠는 거 아시죠? 저 오늘 그렇게 될까봐 갈바위보 하고 시작했잖아요. 엄청 떨거든요. 근데 이미 대학교 3학년이 맞춰서 편입할 타이밍 놓쳤고, 이 상태로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절벽 끝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숨이 막히는데, 이도저도 할 수도, 대학을 그만둘 수도, 졸업할 수도. 그래서 휴학을 선택했는데, 한국안에 휴학하고 쉬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주변에서 계속 뭐하라고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쉬어서뭐하니 아르바이트라고 해라, 뭐 영어공부라도 해라, 토익점수라도 내라. 근데 저는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제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었거 <웃음> 돈을 모아봤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봤는데, 그 당시 제 수중에 있는 전재산을 다 터니까 400만 원 정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정말 숨을 좀 쉬기 위해서 도망 나가기 위해 가진 돈은 400만 원이 전재산. 그런데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뭐한 나라 두 나라를 여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난생 첫 배당 여행을 8개월 동안 35개국을 했습니 400만 원. 400만 원 들고 8개월. 35개국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 여행하고 오면 돈이 얼마 남을까요? 아니, 돈이 남긴 남을까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될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돌아서 통장을 정해 보니까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와 말도 안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사기꾼 같은 느낌이 나죠. 잠깐 사기꾼인가. 근데 150만 원은 실제로 남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제가 예상 못했던 200만원의 후원이 좀 들어왔었고, 150만원 남았으니까, 한 450만원 정도 가지고 8개월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보통 대학 등록금 300만원, 그리고 기숙사비 100만원, 뭐 교재값 생활비 하면 500, 600을 한세 달, 한 학기 동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개월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한건 거의 기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남겨온 것 중에 그 150만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돈은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었고 제 삶이 완전 히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설수 있게 됐고요. 당연을할수 있게 됐고 그때 이후로 뭐 두려움을 좀 벗어낸 거 같아요. 그전엔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늘내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야 어둡고 그랬던 제가 성공을 바꾼 것같요 한나라 두나라를 여행하면서 호텔을 예약하는 일에 성공하면서 한나라 여행을 마무리하는 걸 성공하면서 제가 점점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점점 삶이 변하기 시작했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는 것들이 제 삶에 나도 할수 있고 나도 잘할 거다 라는 의지가 되어서 제 삶을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독자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고, 독자분들의삶에제 작은 이야기가 하나의 변화의 총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8개월 35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 여행을 저만의 것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책으로 썼죠. 왜 책으로 썼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여행을 갔다 와서는 제가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거의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어, 일종의 한국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저항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아주 좀지치식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저는 머리를 감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슬리퍼 신고 양말 안 신고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앞 슈퍼에 요구르트 하나 사러 가더라도 머리 감고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나갔어요. 그렇게 되어갔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난생 처음으로 머리를 안 감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습니다야그 희열 아세요. 자유로워진 기분이 있어요.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그냥 이렇게 한국보다 더럽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이제 경제적으로 다 다니다가 그 흙탕물을 슬리퍼로 밟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다시 자꾸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임에 다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요구해요. 야, 너 나이 벌써 26인데? 빨리 졸업해야지. 빨리 대학원 가야지. 빨리 직장 잡아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애 낳아야지. 빨리 승진해야지. 또 집은 사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나갔어요. 나가면 외국에선 그렇게 살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틀리지 않다는 걸 경증하고 아 괜찮구나. 나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래서 매년 여행을 떠나는데 근데 1년에 한 일주일 떠나는 여행 외의 시간이 여전히 저에게는 치열했어요. 그 치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뭘했는가 하면 책을 읽기 시작했죠. 여행 에세이를 통해서 다른 분의 여행에 무임승차하는 내가 몸이 나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행을 떠나보자고 여행 작가님들 책을 읽는데 어? 되게 신기한 사실을 하나 들어보면어요 뭔가 하면 작가들의 삶에 작가들의 여행 속에 공통점이 있더라구요. 어? 나만 그랬던 게 아니니 왜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사람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 맞아, 나도 이런 느낌을 느꼈어. 맞아, 인생에 감사할 것 정말 많다. 맞아, 그들은 천사요 그런 공감들이 저의 삶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면서으로 제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가 보지 못한 곳에 가신 걸 보면서 어, 이런 데도 있네? 아, 여기 가고 싶다. 다음은 여기 가봐야겠다. 혹은 같은 곳에 가는데 저와 다른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신 걸서 어, 저렇게도 생각하고구 그래, 맞아. 여행에 저런 가르침줄수 있다. 그러면서 여행의세일이읽는게 너무너무 좋아진다. 그렇게 책을 읽다가 읽다가 보니까, 어?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나도 사람들한테 좀 그수 있다면 어떻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책에는 저자 이름도 독특하게 적혀있어요. 성향 쓰고 그대의 다 이렇게 넣습니면 작가 별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글이라는 게 쓰고 나니까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읽어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내가 쓴 300페이지 짜리 글은 시간만 낭비한 거예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글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고 그런데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하고 저에게 네이버를 통해서 쪽지를 보내주고 작가님 너무 좋았어요. 뭐, 저도 이런 부분에 공감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때 비미소아이 책이 완성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독자분들께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 책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는 제가 제블로그 주소도 나오는데 이것은 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라 의미도 없진 않지만 관심 받는 거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에 공감했다. 그리고 작가님 전 이런 여행을 떠나고 갔어요. 서로 이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거절하지 않고 다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행하는 친구들을 만나하고 그들과 삶을 공감해가면서 삶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아, 뭐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보죠. 책 속에 제가 어, 나름 재밌다 싶은 이야기들을 골라서 넣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다는 이야기 하나만 듣도록여드겠습니다 여행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재밌을까요?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멋진 데간 것도 좋아해 주시지만 제가 강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눈이 초롱초롱해서 듣는 게 뭐냐면 제가 죽을 뻔한 이야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죽을 뻔했던 그 아슬아슬했던 시간이 하나의 또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이야기 가 되겠죠. 터키는 가로 세로로 넓은 나라입니다. 이 터키에 대해서 여행자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 요약하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요약해요. 서부는 아주 볼 것이 많고 동부는 정이 많고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갔던 도우베아지시라는 곳은 터키의 가장 동부의 이란과 국경을 맞대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여행자들이 거의 가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은 순박했고 그리고 이 동양에서 온 낯선 얼굴이 신기해서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삼일쯤 되었을까요? 제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저한테 사진 하나같이 찍자고 그렇게 사진기를 내미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친구들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돈좀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동네가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이제 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돈을 찾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오전에 만났던 젊은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 남자 청년들이었는데 그제또리쯤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또 저한테 같이 사진 찍게요. 근데 즐겁기도 한데 좀 계속 관심 받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웃어주고 어 그래 스마일 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어, 나갔게 하는데 한 친구가 제 손목을 잡아요. 그러더니 모텔 모텔 이렇게 웃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 아마 터키어 호텔이, 호텔이겠죠. 잘것 있냐고 묻는 거예요. 호텔이니까. 어, 나, 안젤버 호텔, 나잘것 있다고 그고 아, 땡큐. 하고 돌아서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놔준 게 아니라 더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명이제 주변에 딱 둘러싸는데, 느낌이 안 좋죠. 그리고 한 명이 제 가방에 손을 대려 하는 순간, 딱속이 왔어요. 아, 얘네들이 내가 괜찮은 걸 봤구나. 근데 저는 그걸 뺏기면 안 되니까 제 크로스백을 가슴으로 움켜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먹이 나아어요막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 뭐가 잘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구해주는 어떤 슈퍼맨이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았고 저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지 도않았안 왔어요. 그때 뭐가 잘되냐면 기도가 잘 되죠. 제가 믿는 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하나는 저좀 구해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백번을 반복하면 기도하는데 솔뜩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해 2월에 한국 뉴스에 아주 배서특필된 한 사건이 터키에 갔던 한국인 여행자가 해변에서 변상시이어요 지갑과 여권이 사라진 채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얘기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더라고 안전하게 나더고 아버지 알았어요. 잘 다녀요. 근데 그 순간 마을때제 머릿속에 와. 나 아, 내일 한국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혈되겠네이생각이또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 신문의 유명세 타는 것보다 제 목숨이 더중요하거든더 열심히 준비했어요저좀살려 주세요. 사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근데 그때 이 다섯 명 중에 두명 사이에서 저한테 환하게 뭔가 빛 같은 게 비쳐오고는 마음에 조금 더 달려가야 해나는 느낌이 딱 느껴진 거예 그래가지고 제가 맞다가 막 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고 얘네가 잠깐 몰라서 때리는 걸 추측하는 사이에 조금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세요 거기에 광장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광장에서 대놓고 저한테 방도 시설을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쫓아오던 얘네들이 여기에서막에이저를 쏘다가 머리감을 놓친 하이에나들처럼 한참째로 보다가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호텔로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딱 잠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게 어떤 중의적인,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이는 단생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쪽에는 피가 나고 있고요. 여기 멍들고 막 서러운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평화로운 좋은 부모님 및 한국을 놔두고 남의 나라에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서럽다가도 마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나안 죽었네 나 무사히 잘 빠져나갔네 내 돈도 여건도 내생명도다잘 지켰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었었어요 그날의 감정은 서러움과 감사함이 아주 복합적으로 섞인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결심입니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적었습니다그래도 내일은 맞지 말고 살아야겠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여행의 시작은 400만원 8개월 35개국으로 요약이 되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하는 <웃음>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행할 때 어디로 돈을 많이 쓰게 될까요? 여행할 때 항공, 예항공료 네. 많이 들죠. 교통비, 숙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먹어야 되니까 식비.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돈 많이 쓰는 걸 학교에서 배웠죠. 의식주라고. 했죠. 의식주에다가 교통비 정도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저나 여러분, 이 저는 한국에 산다는 게 난생 처음으로 안타까워졌던 게 한국에 네. 산만하고. 우리가 일본이 섬나라라고 놀리곤 하는데 한국이 섬나라라 왜냐면 우리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남의 나라 갈수없잖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교통비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행 다니다 보니까, 보니까 버스 타고 옆 나라 갈수 있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기차 타고 옆 나라 갈수 있고 심지어는 걸어서 국경을 건을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만난 한 분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독일에 이민 온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갔는데 독일 너무 살기 좋대요. 네? 고기를 먹는 것에 만족하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요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빵을 사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파리로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요 파리 발리트 말고 프랑스 파리로 가서 빵을 사면 돼요. 근데 빵 사러 옆나라 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침에, 아, 오늘 빵이 좀 먹고 싶네? 하면 여권 챙겨서 차를 운전해서 쭉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처럼 그냥 그렇게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권 보여주고 고장빵 찍고 다음 날 하나 가는다 그리고 바게트빵 하나 사가지고 다시 돌려로돌아온 LA에서 어 제가 갔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끼리 야 우리 내일 봉사활동 가자. 시대는 치과, 치과 의료 진료 봉사활동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간다고냐면 멕시코로 간대요. 다음 날 새벽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멕시코 갔다가 하루 낮 동안에 치과 진료 해주고 저녁 차로 돌아온다녀야죠국은 그런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선하나 그는거에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내 옆자리에 있는 짝꿍이 이성이면 극혐하죠. 혐오하죠. 그래가지고 팬을 하나 찍고 하죠. 너 여기 넘어오면 다 될거야. 너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그런데 그랬던 짝이 서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요. 우리 반대 옆반 대항전으로 축구 시작이 그럼 한마음으로 응원하자. 우리 반 3반 이겨라 3반 이겨라 할때 하나가 되죠. 3반 4반 서로 달라요. 우리 남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가 돼요? 우리 학교 옆에 학교랑 또 무슨 운동회 하면 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우리 학교 옆에 학교는 또 우리 뭐 강원도 경상도 시합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또 응원할 거같요 결국은 내가 그어놓은 그 남이라는 국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구는 언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언젠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워야 될 때는 침공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국경은 그냥 그런 하나의 선인 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한 제가 그분 정확한 포지션 모릅니다만 페이원운인가 누가, 누가 앞에 나와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독과 왕래를 더 자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기자 인양상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런데 이분이 어... 그거 준비 못했거든요. 어... 오늘부터? 이랬는데, 그게 전국으로 방송되면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오늘부터 볼수있다 하고 국경으로 달려들어서, 국경이 무너졌대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작가 분들의 이야기에 신뢰있고그분의 <놀람> 사신분들이 다 하는 얘기니다 국경은 그런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람> 저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여행 떠날 때, 국경을 허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배를 타고 배 타고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쭉 아시아 다 가로지르고 유럽 끝인 포르투갈 거기에 유라시아 최서단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가서 사진 찍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교통비 사실은 아들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생각하면 되는데, 의의부터 한번 바라보죠. 옷 입긴 입어야 되죠. 근데 의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사는 거예요. 옷안 사는 거 저는 8개월동안 옷딱한벌산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태국의 방콕에서 그냥 싸구려 5천원짜리에 한 거예요. 8개월동안 의로 지출한 거 5천원. 어떻게 8개월 여행 가능할 것 같으세요? 40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5천원 썼습니다. 399만 5천 원 남았어요. 그걸로 식과 줄을 해결해야 하는데, 식, 먹는 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의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옷은 정말 그냥 안사입고 아껴서 계속 돌려 입으면 되는데, 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남아시아나 중동 같은 데서는 식비가 크게 부담이 안 돼요. 몇천 원만 있으면 정말 푸짐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사먹은 길거리 볶음밥인데 250원이었습니다. 250원짜리 볶음밥을 길거리에 사가지고 그냥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퍼먹고 있다 보면 제 앞에 미얀마 현지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야간에는 거기 이 파고다라고 미얀마에 크게 건탑이 있거든요. 미얀마 사람들 의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파고다를 다 금으로 만든요 그게 얼마나 높고? 한 높이 100m 넘을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위에 다리아보기 2만으로봐봐 근데 그게 밤에 야경 조명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엄청 무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봐서 검색어에다가 최동공 파고다라고 검색해보시면 그 진짜 규입니다진짜 이만한 두께로사망포가 내려올라. 제가 그때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미얀마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파고 다있는그다 긁어내서 팔면 아마 노원부 하나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근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불신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네. 그걸 250원짜리 밥 먹으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하루 250원짜리 밥세끼먹으면 750원으로 하는 루것 같아요. 물론 좀더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겠지만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식사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유럽이 다 나오면 마음이 두려 거. 유럽 국가는 살인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머리를 막 들이다가 그래 결론이 딱 났어요. 결론은 식당이안 들어가면 되지 뭐식당이안 들어가고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조건 도착하면 큰 슈퍼마켓부터 찾습니다. 그리고는 빵 코너에 가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빵을 요 가격이 제일 저렴하면서 양이 제일 많은 거요 맛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크면 돼요. 한 판을 하나 사고 주스 코너에 가서 가성비 제일 좋은 양 많고 저렴한 주스를 하나 사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때로는 너무 빵이 지겨울 때는 배낭에 있는 통조림 하나 사서빵 가운데 갈라서 먹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어 유럽에서 그렇게 여행하다가 좀 죽을 뻔 했어요. 죽을 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행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제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표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꿈이 없냐? <웃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은 없을 수 있지만 꿈이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여행 돈 없어서 못 간다는 건 사실 필요가 요 우리는 꿈이 있으면 해요. 어떻게든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행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빵과 주스로 저처럼 여행을 하시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에는 밥심이죠. 밥이 필요하죠. 그럴 때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중국 식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식당이나 일본 식당은 비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지만 중국식당은 그래도 아시아식당 중에 저렴합니다. 거기에 가서 뭘 시키는가 하면 가장 저렴한 메뉴인 공깃밥 시킨 화이트 라이스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거만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걸 들고 호텔이나 공터에 앉아서 우리 한국인들 대낭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김치든 고추장이든 뭔가 하나는 있잖아요. 고추장에 밥을 비벼서 먹는데 와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빵이랑 주스로 막 속이 이글리글한데 고추장 밥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정말 명품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같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여행할 자신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10년 전 저의 여행 스타일이 좀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 꿈을 이뤘고 그렇게 하고 하고를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5천원짜리 싸구려고막 빵꾸나기 직전에 옷을 입는다고 서럽지않아요 마음의 꿈이 있고 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하고 행복합니다. 의0 5천원에 해결했고요. 식은 이렇게 해결하면 돈이 꽤 남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어떻게 할까 잠자는 거. 저 무료로 해결할 방법은 있죠. 노숙하면 는 되죠. 노숙 정말 위험하죠. 저도 몇번 했지만 정말 두려움에 그냥 밤을 꼴딱 쓴 적도 있고 피로가 풀리질 않잖아요. 결국 자기는 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중동좀 쉽게 해결했습니다. 보미토리라고 해서 한 8명이 같이 자는 방에 가면 한여 천원에 잘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물가가 만만치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갔던 기차표가 아니었어요. 뉴레이라그서 유럽에 있는 나라는 자유이용권이 3주짜리 기차표, 3주 동안 제가 10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무효. 약간의 예약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건데, 야, 나한테 이 기차표가 있는데 이걸 좀잘 활용할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자들이 이제 장기 이동할 때는 항상 자면서 이동하잖아요. 버스나 기차에서 그걸 이제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행을... 보통 여행자들이 이제 유럽에 가면 파리에 도착하면 파리에서 호텔 잡고 한 3박 4일 여행을 하죠. 호텔비가 3박 만큼 들죠. 그렇게 3박 4일 여행하고 나서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한 3박 4일 보겠죠. 로마에서 또, 또 바르셀로나로 갈까요. 가면 또한 뭐 2박 3일 3박 4일 있겠죠. 그렇게 호텔비가 드는데 저는 어아 이거 기차에서 다 해결하면 되네. 하고 어떻게 했는면요 파리에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에 로마로 가는 표를 끊어놓고 하루 종일 파리를 여행을 합니다. 저녁에 잘 시간이 되면 기차역으로 가서 로마 가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자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로마로 풍경이 바뀌었죠 로마를 여행하면서 오늘 저녁에 다시 파리로 갈 티켓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하루 봐요. 그리고 다음날 자면서 파리로 가서 또 파리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호텔비가 안되면서 여행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하면서 기차비를 통해서 숙박비를 아끼고, 그렇게 뭐, 비용은 많이 아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너무너무 즐거운 나날을 살면서 400만원으로 35개월, 8개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전이 되시나요? <웃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국토교를 위해서 사실은 한국 안에 있는 어디에서 온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한 국제 학교에서 일을 했고, 그 국제 학교에서 저를 이제 부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제 밑에서 시달렸던 친구들 몇명이와 있어요. 찾아보시겠어요? 그렇게 한 1년을 살았었습니다. 살다가 지난 달에 제가 퇴직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시 다섯 개 나라를 좀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후에 저는 당장 내일부터, 모레부터 출근할 돈 없어요. 내일, 모레 저는 계속 당분간 백수로. 그러나 백수라는 표현보는 작가라는 표현이 안름다울것 같아서 작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작가인 백수로 살 건데, 그럼 제가 한달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불안해하요너 이제 나이도 들었고, 결혼도 했어. 자녀도 있어요. 저희 두 아이들은 여기 오면 북토크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 아버지 보내놨는데 저희 아내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제일들 예쁜 분인데 <웃음> 있습니다. 어, 야너 모은 돈도 없는데 빨리 한국 들어와서 다른 이식할 곳을 찾아야지 너 아이들 빨리 학교 다시 보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다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거든고요 한국에서 내가 살던 정석적인 3월이면 1학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9월이면 2학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25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직장에서 번 돈은 무조건 통장에 모아서 1억이면 2억을 많이 찍어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웃음> 결혼을 해야 하고 차를 사야 하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게 좋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정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기 오는 동안 다섯 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펑펑 썼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쓰고 지금 통장이 거의 바닥을 찍기 직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우리 출판사 사장님을뵈면서 사장님 이책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웃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지만 계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한 번도 파는 없이 나간 것 같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9살인데 현재 9개 나라를 여행합니다 응. 둘째는 이제 7살이고요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고만한게 응. 뭐예요? 응. 강물 밑에 응. 악어가 응. 있다고요? 강물 밑에 어가 있다고요? 필리핀 보에 있는 흔들 다리예요 서스펜션 브릿지인데 어? 한테 어, 잡혀먹는다고요? 그 저희 아들이 저기 강물에 악어가 있다고. 데스타투. 거짓말은 악어한테 잡혀. 저희 아이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기는데, 그러나 악어가 뭐, 있어도 이상하지 네. 않을 분위기긴 해요. 우리 둘째 아들 소개합니다. 키는문결 네. 짜잔. 야 이거 없는 악어 <웃음> 없는 강에 악어가 산다고 거짓말을. 얘는 <웃음> 예. 아빠 닮아서 약간 뻥튀기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뭐 좋은 성적 거두고 1등이든 1등 하기를 응원하죠. 응원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반에서 꼴찌해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좀 삶을 살아가는 지혜였어요제 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전교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놓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했는데 근데 2 5다까지 저는 제 인생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창문 하나 깨지 않고 늘순이권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해가는 저를 선생님들은 모범생이라고 했고 주변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을 부러워, 부러워하셨지만 정작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2 5살때 여행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면서 괜찮아. 시행착오를 거쳐도 괜찮고 소위 실패라는 걸 해도 괜찮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자유도 100% 짜리 너무너무 즐거운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제삶의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어떤 글쓰기 혹은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글을쓰게했고 작년에 필리핀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건 맞지만 학교에서 1등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좀잘 나가는 직장에 취직하고 돈좀 벌고 그런다고 사람의 행복 지수가 제가 감히 용감하게 단언하건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사람은 행복하고 부자여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통해 받은 지혜 수업은 저의 삶에 만족한 법을 가르쳐줬게요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성공하는 것 실패해도 괜찮은 것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너무너무 저의 삶에 사랑스러운 시간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여행을 가르치고 싶은 것요 어제 저를 만난 한 지인분께서 저의 삶을 걱정하시면서 저의 삶의 하나를 제안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 이제 업체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 회사 다단계 회사인데 너 이렇게 들어오면 성공하요돈 많이 벌어. 그리고 너의 후대가 너의 아들과 손자들이 나중에 월 300만원, 500만원에 벌벌 떨지 않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너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와라고 초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은 감사해요. 근데 그분 제가 거절하면서 넘어가야 는니 아니요 형님 저는거기안 들어갈 뿐이에요. 형님의 방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1억 10억을 물려주면 그들이 편안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 말고요. 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내고 저는 꿈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꿈을 이루는 기반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내 삶에서 현재의 성공을 현재의 꿈을 찾아가는 나 법을 그들에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한테 돈 많이 버는 아빠 돈 많이 물려서 아빠로 낳고 싶지 않아요.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고 자기 삶을 즐길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고 꿈을 찾아 달려가던 그런 뭔가 삶용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내년 떠나는 여행은 저의 삶을 우물 밖으로 뛰쳐나간 개구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물 안개구리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 우물 안 개구리들이 다 말이죠. 야, 우물 밖은 위험해. 우물 밖에 뱀이 있을걸? 우물 밖에 우리가, 우리를 잡아먹을 내가 날아다니고 있을걸? 맞죠? 위험하죠. 그런데 제가 우물 밖에 나가니까 죽을 뻔 하는 고생도 했지만, 우물 밖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 밖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그 우울 밖에 삶이 좋은 라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저희 아이들도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영어 단어인요 present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past, present, future. present의 뜻이 뭐죠? 현재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낚으셨습니다 <웃음> 프레젠트는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물. 저는 이영어 단어를 보고 나서 전율했어요. 이미 뭐 십수년 전에 책으로 나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프레젠트는 현재이자 선물이다. 그러니까 즉 현재가 선물입니다. 당신이 현재에 살게 선물이다. 언제까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만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내일만을 살아가 오늘을 즐기자 시즈 더 데이, 카르페디뭐 워낙 많은 표현들이 있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그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도 그 여덟 단어 중에 하나 뭐예요? 견, 견아닙니요 어쨌든 내용이 개같이 살아가는데 그리 개같이 살아가는 겁니까 개들은 현재에 집중하더라 현재 내 앞에 어디가 주어졌을 때 이거 먹으면서 아, 내일 볼 시험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걔들은 현재 주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꼬리를 흔들면서 있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만나고 그와의 만남을 기뻐하는데 집중하지 내일은 불안해하지 않더요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죠 더 프레젠트인지 프레젠트예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선물인 것이고 현재를 선물에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저희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현재가 나의 삶의 선물이 되고 있나요? 음, 아, 음. 애를 쓰고 계시나요? 음.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북토크로 여러분과 함께한 한시간이전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한 시간 강의하고 끝나면 사실은 집에 가서 알아요. 온몸이 아파요. 질병 여기 근육이 꽉 뭉쳐있고 다리가 풀려요. 이 강의가 끝나면 아, 사회 끝났구나하면 다리가 풀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있는 열정을 다 쏟아내고 이 밤에 자기 전에 그래도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할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의 삶을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 될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장치를 해놨는데요. 들어오면서 저희 출판사에서 준비한 노트 한 번씩 받으셨나요? 노트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제가 부르는 숫자를 가지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혹시 노트 못 봐주신 분 있으세요? 와, 준 뒤에 한분 계시고요. 번호가 몇 번까지 나갔나요? 37번. 37번. 1번부터 37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몇개 뽑을 <웃음> 건데, 중간에 빠지신 분이 있으니, 혹시 내 번호 아니어도 아실 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부터 불러드릴게요. 근데, 어, 저는 중국인은 아니지만 이 숫자 참 좋아합니다. 뭔지 아세요? 8. 8번 가지고 계신데. 1러인가요 <웃음> 어, 8번 없으세요? 아, 이러이요 9번 혹시 가지고 계세요? 9번? 아, 9번도 없나요? 네, 일찍 시신 분들이 좀 일찍 가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 생일이 9월 19일입니다. 반복합니다. 9월 19일입니다. 굳이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고 9월 19일이니까 9와 19를 더해서 28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8번. 아 네, 저요? 네. 판문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만에서 사온 엽서인데 되게 이뻐요 아주 주변 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19번 한번 불러드릴게요. 19번. 19번. 어, 쓰세요? 번호가 다어디가지가지 자, 오늘 며칠이죠? 27일이요? 27일이니까 27번 한번 불러 26번 한번 불러 <웃음> 27일이니까 26번을 불렀는데 27번이 화나실 것 같으니까 27번을 부르겠습니다 27번 없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지체될 것 같으니까 한 분만 더 부를건데요 몇번 부를까요? 24. 1번, 10번, 21번, 24번 평균쯤 되는 된... 2모르겠 14번 어? 손 드신 거죠? 맞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어, 강의? 강의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어, 아마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Q&A 시간을 잠깐... 어, 준비해봤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면 제 얼굴이 빨개질 거리 때문에 5초 이내로 한 번씩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고, QA 시간에 용기 내서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어제 출판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아직 저기, 저기 쌓여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문제는제가 동네, 동네, 아니고 네. 네. 네. 네. 함께 것 같지만 연기 문제라고 하는 말에서습니한게방께 소식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연기가 있으신것 같아요. 네. 것 네. 앞으로의 꿈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제 강의가 제일 좋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네. <웃음> 그리고 어 핵심을 다시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다 긴장해서 몸좀빠뜨렸는데 여행은 뭔가 시간의 문제라 사실은 네. 네. 이제 저한테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매년 나가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로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로하우는 없어요. 근데 마인드는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매년 나갈 수 있는 마인드의 기초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은 낭비가 아거든요 한번 질문 드볼게요 여행은 사치스러운 취미인가요? 여행 낭비인가요? 아니 저한테 여행은 투자 아여니다 제가 아까 지혜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백만원을 내고 천만원어치 뭔가를 벌어, 얻어볼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라도 뭔가를 내 머리에 내 삶에 성장시킬 수 있는 돈을 라는추투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서 좀 죄송하고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말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의제 개인의 계획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이랑 저희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저 워크홀릭이라고 그러눈 뜨면 눈감을 때까지 거의 쉬지 는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쉬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뭔가 아이디어를을 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엉뚱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요 야, 내가 생각했다저 안 술을 안 마시는 거에요. 술안 마시는데 꼭구점만 성공해야 돼요? 우리도 종류가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 밀크샵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망할 것 같죠. <웃음> 근데 저는 이런 제 생각들을 다 얘기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해보고 싶은데, 밀피샵은 사실 망할 것 같아서 안보고 싶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꿈꾸는 것은 첫 번째는 여행자입니다. 계속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은 저의 삶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성장이고 지혜를 얻어가는 수업입니다. 이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은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책이에요. 제첫 번째 책은 한 6, 7년 전에 썼던 책인데, 지금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이번 책은 약간 소리소문이 나고 있어서, 어, 저희 베스트셀러 돼안야 됩니다. <웃음>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싶고, 사실 지난 한달 동안에 저희 가족 4명, 저까지 4명이서 여행한 5개 나라에 대한 글들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빠르면 작가 활동이 다시 또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유럽에 있는 한 민박집을 인수할, 해보고 돈은 없는데 조금 많아가지고 <웃음> 유럽에서 민박집을 인수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돈 벌고 싶은 욕심은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니저 주변 사람들이 성향무다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라고 얘기하는데 돈 벌고 싶은 욕심은 별로 없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사귀는 거 너무 좋아하고 남들한테 뭐 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선한 영향을 느끼치고 어 여행 게스트하우스 사장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 욕심이 한국에서 하게 되면 사실 서점을 차리고 싶은 욕심이 되겠습니다. 한국 와서도 3일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서점을 갔어요. 내 책이 잘 팔리나 확인하라고 각 <웃음> 수도 있지만 서점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내가 서점을 만들어갈 수있을까요 꿈을 꾸며. 그리고 제 서점에 한때에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 되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그런데 이 시대에 어, 한국 사회에 이 한마디 외치면서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와 꾸른 꿈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여행 에세이를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김성현 작가님의 특별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이상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흐름상 경제적인 거두 분이 많이 이렇게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다 대조가 되는 포인트인데 왜김상현 작가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상주의자가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 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행의 세쇠 중에 왜내 책을 읽어야 되는가? 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PR 좀 하자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은 사실은 낚시입니다. 많이 낚이십니다. 왜냐하면 어, 1차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제가 조금 전에 보터크 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너무 떠나고 싶요 아 작가님 책 제목 한번 들었는데 잊어지진 않는데 왜냐면 자기가 너무 떠나고 싶은니 그분 강남에서 지금 꽤 성공적으로 자기 잘 잡으신 분이 근데 떠나고 싶다는 거 저는 그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답답한 마음 내지는 어떤 달급함 간지러운 부분을 좀 같이 접촉하고 싶긴 했지만 제 책을 덮을 경우에는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아 조만간 떠나야겠다 혹은 아 아니야 나 떠나지 말고 지금 내삶에좀 만족하는 순간에 그 중에 하나로 사실 나누어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책에 대한 후기들을 보시면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읽고 나니까 떠나지 말고 한국에서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은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 아무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외국이라는 곳으로 떠나서 여행에, 여행, 여행에 투자하고 그것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제책끝으로 무조건 떠납니다. 90%로 떠날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을 읽고 나서 한국에서 내가 더 만족하고 행복을 찾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행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여행을 하다보면 뭐 4박 5일, 7박 8일 여행 갈 때는 살짝 이제 일탈의 컨셉을 맞추는 것 같아요. 즐기죠. 한국에서 갇지 못했던 시간들전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행자로 산다는 것은 반복해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7일의 휴가를 해외 나가는 게 대단히 뭐 나머지 360일 동안 번 돈을 풀면서 회복 푸는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다른 일상을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의 나의 삶의 방향을 방황하고 있다는 찾아가는 일들을 할수 있는 니다제 여행기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신선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거운이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신선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행에서 일을 제 책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책인데 읽으신 분들이 사실은 여행의 일인줄 알고 읽었는데 여행의 세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의 여행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끼실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질문은 왜 이상주의자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상주의자가 될수 있었느냐 대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는 이상을 갖고 있지만 극단적인현실주의이의자습니 한국이 저를 그렇게 키워냈고 저의 선생님들이 저의 부모님들이 저의 환경을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MBTI라는 검사 프로그램아시죠 다중 인격 성격 검사라고 하나요? MBTI를 하면 한국에1도 없는 희한한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오신 분이 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람 처음 봤다 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제 성격이 뭐냐면 잔다르피 형이라고 그러는데 속에 막 뜨거운 게 있어요. 속에 막 뜨거운 뭔가가 있는데 이걸 억누면 르살아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터트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사람이 되거나 저는 아주 희한한 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하실는 맞아요. 여행 떠나기 전에는 제 속에 억눌려 있었어요. 전 뭔가 가진 생각들을 다 억누르고 표출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 갔다 와서 이걸 너무 터트렸는데 계기는 한번을로외하자면 여행인데 여행 속에서 그것도 볼포구, 부풀어요. 제가 작년에 살았던 필리핀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천주교 나라가잖아요. 다톨릭이 거의 평에 가깝고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 이나라는식적으로 와서 피임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종 늑둥이들이 태어나요. 일곱 여덟의 아이들을 거느리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그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이건? 답이 안나오는거죠. 저희 옆에서는 막막하고 이해가 안되는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옳다 틀리다자세를내지 않고 그냥 보고 느끼는거예요아 저렇게 살아갑니다. 캄보디아 앙코르 와 갔을때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 안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런 종이를 저한테 와가지고는 보여주면서 뭐하는지 아시죠? 이지리산치퓨 10 달러 이런 거예요. 일본어로 1부터0까지 세면 10 달러. 오마야, 안 나, 재팬인이야, 안 코리아, 나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 <웃음> 둘셋 <웃음> 아홉 열10 달러. 이게 대단하죠. 이게 일본어, 영어, 사기로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한7 살쯤 된 아인데 역서를 와서 파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안 샀어요. 역서 너무 좋아해요돈 주고 사기 가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고생하는 것같아한 500원 정도 아이스크림 타머 하나 없나, 요전안 사는 게고려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앙코르와트의 화려함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부터 눈앞이 깜깜해진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고 개만 생각나요. 그러다가 놀뜰 아,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제가, 내가 이살때 저는 없섯 일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손에 구슬이나 딱지나 뭐 그런거 갖고 놀았죠. 그러면서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이먹었그 아이의 날씨가 눈뜨자마자부터 돈을 빌리고 오늘 몇몇개팔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삶이녹이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게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게 당연한 사람들이 사희한 거거든요. 아니, 사실 그런 해외를 관찰하면서 생각을 넓혀가고 패러다임들이 깨가는게 여행을 많이 하면 제일 많이 느는 표현이 아나 되게 행복해. 나 되게 감사해 이런 표현이 많예요 한국에서 내가 느린 게 너무 많은 거아요 그러면서 모든 패러다임들이 다깨졌죠 그때부터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제가 모든 걸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다 달라도 되는 달라도 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게 사실 제일 큽니다. 그러면서, 어, 그럼 나 한국이 살지 말라고 했던 이상주의자로 한번 살아가 볼래. 이 삶이 틀리지 않고 이 삶도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도전을 좀받게 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웃음> 출판사에서 미리 질문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웃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잡도주신것 같아 가지고 어,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10년 전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제가 글 썼다가는 실패했어요. 여행지들을 정리하다가 아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하고 실패하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여행 강의를 하다가 한기자님을 만나서 어 그. 강사님 글 괜찮은데 우리 신문에 좀 기고해달라고 해서 기고하고 그게 모여서 첫 번째 책이 됐고요. 이번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세 번째 책은 좀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사실 여행은 혼자 떠나는 거라고 다 주장하고 다니던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옆으로꼬집기는 <웃음> 저이긴 합니다만 여 혼자 떠나는 것이 정말 좋아. 그런데 지금 이 후에 저의 삶은 약간, 약간 꿈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 가이드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좀그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나가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그 기차에서 9박 10일 정도 같이 막 씨름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서 유럽까지 가서 유럽 보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가이드하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나가고 싶은 편이지만 더 앞서는 저희 가족들, 저희 두 아들, 저희 집사람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잘 해나가고 싶은 거요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의 여행 사람들한테 칭찬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요 저희 집사람 되게 불편했습니다. 음?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멋진 아빠래요. 그런데 그제 블로그에 댓글다 하시는 분이 정말 멋진 아빠시라고그러래고 저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런데 제가 댓글을 뭐몰아가면 그래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사직서 쓰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 자기네는 그건 아니래요. 결국 저는 누군가의 삶에 부러움은 될수 있지만 현실은 될수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싶진 않거든요. 누군가의 삶에 도전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아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그리고 장기여행 내지는 가족여행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고 싶고요. 질문에 다 제대로 바꿔주겠습니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질문 좀더 받아도 될까요? 아, 분이 0.1초 안 했기 때문에, 네, 다음 대기번호 1번 드리고,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아내부터는 작가님 부르신 <웃음> 게 <도움드리기 웃음>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즐거웠어요. <웃음> 그러니까, 굳이 두아이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을 으 같이 공조를 하시고 같이 여행하고 싶은지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제 얘기를 듣지 말고 저희 아내 얘기를 듣고 싶은 <웃음> <웃음> 것 같아서 아내분 30초 기회 드립니다. 잠깐 준비하시고 제가 잠깐 제 이야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에서 전교 등수하는 누는 사람이 었고 제작은 계속 해볼게요. 대학갈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이 확실했기 때문에 수능 마치고 원서 딱 하나 썼습니다. 재수 안하고 한방에 합격했어요. 어느 정도의 성적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건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강요당했거든요. 한국은 저의 의견을 듣치도존중하지고아 죄송해요. 한국은이라고 하면 이분은 제가 말실수 것같고 제가 살아왔던 사회는 제가 살아왔던 바운더리 내에서는 누구도 제 의견을 묻지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선택장애에 자동으로 걸려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 짬뽕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여행을 나가서는 제가 마음껏 선택했어요. 제 선택이 다 옳지 않았어요. 상당히 후회도 한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게 두렵지 않아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감히 육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녀들과 소통 많이 하시면서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시작인 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래 저희 부모님은 그 부분은 잘해주지는 못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몰라서 못하신 거죠. 사실은 아 하기 싫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랬고요. 국제학교에서 2년 동안 부원장으로 아이들을 지료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제 원고 속에는 지금도 10대들에게 하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라는 원고도 있습니다. 지금의 1 0대들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 온 친구들 중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어, 그 친구들 중에 인구가 여기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기때문에 혹시 제 답변이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들의 삶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힘들어 보였고 그들이 너무너무 외로워했어요. 제가 부원장으로서 그 필리핀 가서 2년 동안 제일 잘거건 뭐냐면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였어요. 애들이 저 좋아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하 저는 맨날 앞에 나가면 공부해! 이거 말고 야 오른손 들어가, 가위바위보 해서 애들한테 주말에만 핸드폰 주거든요. 1시간 핸드폰 이용권 더 주고 그런 거 했던 얘기는 하나의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삶을 살사야하는 자기 생각이 있고 생각이 짧을 수 있지만 실패를 타는 것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의 분을 박수로 제청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줄 아는 거아니가안요 질문은 아이들 하고 싶으신 얘기예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편을 지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제가 결혼하고 그동안 출제하면서 뭐 매년 나간 거는 모아서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년 같은. 그, 거기서는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갈게 그게 이제 일로 생각하면 일이지만 그것도 아이들도 같이 떠나는, 학생들 같이 떠나는 여행일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제, 인생이 뭐, 계획한 대로 다지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고 한날 딱, 또, 분해 드릴 말씀이 많지만, 모든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막 패키징을 해서, 비행기 6번 탔는데 한 30여만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어 아이들도 너무 좋고 아하 일단 가족에게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늘한달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다닌 게 가장 걱정했던거 뭐 아픈거 7살 9살이 9 9살, 9살 걱정했는데 그 부분 다행히 아프지 않고 따라와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남는 게 있을까, 뭘 생각할까라는 의심,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남을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어, 어떻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 저도 원래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엄청 내성적고 소심한 사람인데.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뭔가 막연히, 어, 내가 여기서 직장을 꼭 해야지만,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뭐, 안해요 <웃음> 모르겠어요. 영향을 받았는지,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겨보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행보가 정말 저희가 어느 나라일지 하는 <웃음> 게 유럽의 큰일 아 정말 모르겠요데또에도어 응. 그래. 그러면 한국 나오니까 한국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외국보다는 아, 외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 들어갔을 때는 아, 다음에 한번 그 도약을 위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모델, 모델, 모델, 모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놨더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과 같이 브라한마나 <웃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다 앉아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손 드신 분 계시니까 마지막 하나 질문만 받고 이후에 어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뭐 직접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우신 분들은 그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요. 음, 음. 책? 그. 첫 장에 저자 소개 맨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찾아와 주셔서 한마디 나눠주시면 반갑게 아마 그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만 하려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백수인지 백수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혹시 저랑 이렇게 시간 나누시고 이분 어, 의 마음이 도와주시면 어딘가에 저를 불러주세요. 우리 어, 친구분들과의 모임이나 혹은 뭐 자녀가 있는 학교에 좀 한번 좀 제가 체계하기를 하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 구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예. 네. 제가 지금 사실 준비하는 건 이미. 순는 사실 이민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용감하신 작가들은 님 자녀들 학교 안 보내면서 뭐 버스 개조해서 가족여행하고 오런분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100번 넘은 것같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 거고 어 제가 외국에 나가는 사실 작년 필리핀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자녀들을 한국 스타일의 그 교육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저에게 주어진 이 쉼표 시간, 제가 뭔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제가 1순위로는 좀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는 제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공부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갖추고, 그 나라에 가서도 어, 제가 그냥 이용직 같은 거 말고, 전문직까지도 좀 꿈꾸고 있어요. 영어로 책 써보는 것도 꿈이,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신이 저에게 100살 이상의 기적적인 인생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들 꿈꾸고 있고 어, 이민 갈 나라들이 머릿속에 사실 리스트가 있는데 나중에 다 실패할까봐 부끄러워서 나라 이름은 공개를 안하겠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을 계획은 사실은 없는데 또 사람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오픈된 대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말에 좀 쉬시고 힐링하셔야 될 시간인데 저와 함께한 시간이 쉼이 되고 힐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네, 삶에 네. 귀한 추억으로 남, 남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